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니 씨. 여기 가지고 놀. 아니 이거 너 혼자 놀으라고 이거 왜여 올라타서 아아 아아왜 올라타서 난리냐고 아. 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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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씨 응 야! 아아아아아 어어씨 아이오미아이 미 a ye, it's not. It's a 아, 거يش. 거 좀. 갈아보시. 메랑이요 진짜 그 아니 왜 어씨 미쳤나 이게 에에에예아아아아아아 b u 에 l b 목조로 기다목조기목조고다저앉롱앉다치롱왜 먹조러기, 씨. 아 왜? 아아아아 아, 아. 아, 왜? 왜날린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고 이러면 못하시나요? 키키키키키 아아아아아 아라고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노라고이댕댕이 새끼야, 아씨이씨아아아아씨라고이씨라고이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이겼다 내가 이긴 거. 아 응, 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죽아죽아아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 새끼야 새끼 이씨 일이 누가 널래 일로와 일로와 일 강제제압이다 이게 바로 제압이라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제압이다 이야 야! Yeah. 내가 팔프다 씨. 어우, 팔 아파. 너 어지럽지도 않니? 아, 진짜. 대단하 언제쯤 오지라고? 먹으러... 너 언제쯤 지치니? 응? 어? 내가 팔았다. <웃음> 아.. 타임.. 라면.. 타임 타임